c a n c a l l me monster 크 <목소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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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그래, 이정도 여기, <웃음> 여기 해보자 카운터 1, 2, 3, 4, 5, 6, 7, 8이 정도만 해도 이어네리자자자자자자 충격이 <웃음> 커 아, <웃음> 아, 진짜 아이고. 무릎 다 나온다 치고 선우지현이 현재가 올라와보자. 그래서 boom boom boom, 캬캬 캬, and one t w One, two, three, four, boom, boom, boom, b o o Call me monster. 이 마음으로 들어갈게. 올라가. 그럼 저기, 제자리 뛰기로 올라왔어. 할게요. 둘 셋.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어, 오.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요 편집 편집, 편집 해 주셔야 돼. 그. 야어어어 <tış> 다 o u can call 다다 m o n 다다다다다 j c o l o t 다다다 a r a a t a 다다 d 다 t a 다다다 t a r 다 d a t 다 r a d a Tarada, t a r a 다 a t a 다 a d a 다 a r 다 a a t r 다 다라다라따라다라따라다라따라다다 따라. 주어간도다이나어 이번에는 되게 에너지가 중요해서 체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멋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라 앵 쿵차 따라라 앵캉캉캉캉캉캉 그렇지 이렇게 아시겠죠? 네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여기가 필요. <목소리> 까먹있었어요 염색한 거 자체를 nice. 염색한 거 까먹고 흰 색깔이 커졌요 레드 아이디 어제 염색을 했답니다 아마 지금보다 경연 날은 조금 빠질 거예요 왜냐면 그 경연 날까지 아직 3일 정도 남아서 그때동안 색깔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하게 좀더먹인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대박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색깔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 네 저희는 지금 3차 경연 몬스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또 스케일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저희 바로 군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군무가 진짜 멋있고 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군무가 굉장히 중점인 만큼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무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저희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뱀이 너무 이뻐요 와. 이렇게 클줄 몰랐어. 아, 무대의 주인공, 우리 황금뱀. 너의 대 성대, 믿으라고. 제발 이번에는 장비로 아무실 수 없길. 그럼 그날 나왔는잘 들어야 돼. 아여되 여기는 대각선이딱안맞안 맞고. 안 맞고. 여기는 딱 맞고. 아 맞다 네? 어제 머리 감는데 진짜 이거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봤다면 핀줄 알았을 거예요. 빨간 물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 저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난거처음이 어? 네 아닙니다. 형 그렇게 앞에까지 갈거지죠 어. 너뭐 하는 지 그러면 커봐. 네. 네가 일소분들이랑 맞춰줘. 니마음은다 어, 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해. 상현이도 할때 어, 코도 상현 있어. 펭. 펭. 좋아. <웃음> 근데 이게 할때마음의 <웃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진 <웃음> <마음의> 준비가 <웃음> 되기 전에 <웃음> 노래가 나와서 항상 <웃음> <상상. 웃음> 5, 이 7, 8괜찮아이라라이브파이라라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이브파이이이이3 5, 에, 7, 두두 2, 두 2, 2, 2, 2, 네 2, 2, 2, 2, 에, 2, 두두두두두두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뚜 2, 두두두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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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이게 바로 이렇게 쏘이니까 빛이 저희한테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웃음> 안, 안 보여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중심이 안 보여 중심도 잘안 잡혀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질까 봐 이게 중심이 앞이 안 보이니까 가상 세계 와 있는 느낌 지구에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진짜 안 보여 <웃음> 진짜 이게 아예 감각이 없어져요 <웃음> 어, 이, 이 뭔가 딱 맞춰야 되는데 이 정도 능기적인 자체가 없으니 이 정도는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앞으로 빵 하고 여기서 약간 스 그렇지 열어주면은 내가 아까 들어가서 가봤거든? 응. 갈수 있어 어, 배움이 이렇게 가운, 가만히 운데가 있을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해 나와봐봐 <웃음>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를 앞에를 잡아야 돼 거기 혀혀 아, 네. 나오는데. 어, 그렇지. 혀처럼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어. <웃음> 손을 빼가지고 흔들어봐. <웃음> <웃음> 오, 주전으로 해. 주전으로야 근데 열수 있지. <웃음> 그렇지. 왜? 자. 하나 네, 둘 네, 네, 네. 어. 어. 제이건괜찮아 <봤나> <봤나> 처음에 그 어깨, 그 앞사람만 어깨고, 사람어깨 이제 무대를 두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계속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하느라 한숨을 마셨던 것 같아요. 춤은 이제 완벽하게 숙지했고 이제 잘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컨디션 관리랑 마인드 컨트롤 잘 해야죠.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쭈르루 칼군무가 뭐? 있기 때문에 체력인 것 같아요. 용접해야 될게 생겼어요. 이제 이번 무대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체력을 계속 쓰고 춤을 계속 추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이제 체력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뱀한테 선택된 자예요 그래서 제가 뱀미에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 입을 열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크기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제가 뱀 입을 여는 거를 최대한 연습을 할수 있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뱀 입을 못 열면은 제 파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는 거에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연이 마지막 런스를 하는데 모든 댄서분들과 소품과 중요한 뱀이랑 호흡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임팩트 있는 뱀이 있어서 뭔가. 어마무시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걱정이 가득해요. 모든 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팬분들을 위해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큼 자극을 받은 만큼 오늘 연습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드라마에서 내요. 드라마에서 귀하 이게 사람 있어요. 버비가 와서 구해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오! 야. 진짜 혀갔다 야. 너가 이거 빨간색 분장해가지고 하면은 이거야, 이 손만 글씨. 찐고. Bammy, Bam. Bam. Bam. b 친구 Bam. 이 a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아니, <웃음> 뱀은, 뱀은 당연히 뱀이라고 해야지. 뭐야? 꼭뱀 위라고요? 그냥 뱀. <뱀> 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부셔지 그거 들어가겠어. <뱀> <우와>. <뱀> 진짜 넓다. 진로가짜주다 이게 한 1차 쯤에 맞네. can call me monster I can't b l i v e it. n g to go o u s e n to go t e n g to o t h e e n t m n o u m o n t m t e m s t e r i o u s h to e u t h e i t e a m e 나도야 creepin creepin you h oh c r e e p 수네 제가 이번에 또 몬스터를 무대를 하는데 몬스터 정말 멋있는 무대니까 많이 봐 주시고 무엇보다 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는 더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나올 거니까 또 예쁘게 봐주시고 몬스터! m o n s E r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빠이! 네 드디어 이제 경연 날입니다. 다음날. 오늘이죠. 그렇죠. 이제 오늘인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3차 경연이고 생 파이널 선인데 또 이렇게 안 지나갈 것 같던 시간들이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빨리 파이업까지잘 끝내고 좋은 무대로 되게 남기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 마무리 연습도 잘해갖고 무대에서 좋은 모습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더비! 네, 오늘 이렇게 연습을 뱀 친구와 함께 무사히 마쳐서 아주 멋진 역대급 무대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네, 역대급으로 멋있고 역대급으로 파워풀한 그런 퍼포먼스 잘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분들 저희의 이제 한계 없는 그런 발전 네, 그런 것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어.. 네. 연습 마지막 날인데 일단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반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쫓아붙겠습니다. 하지.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런스로 현장입니다. 내일은 윤회 무대지만 그 다음날 어, 몬스터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만들어 먹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뭐 순위도 있지만 팬분들을 위해, 팬분들을 생각하며법비들만을 위하여 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멋지게 봐주세요. 알겠죠? 되게 몬스터인 만큼 가장 강렬한 무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경연 날에봐요 저희 마지막 을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최종 연습이죠 아. 연습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정말 잘만 하면 무대에서 정말 멋있을 것같아가지고 네. 지금 희망을 가지고 이제 무대 이말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에 또 피처링 해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피처, 아, 피처링 굉장히 뱀시라고뱀뱀뱀뱀뱀뱀 네. 근데 네. 사실 뱀보다 더 주목해주셔야 할게 어, 저희 분무 맞아요 분무가 진짜 멋있습니다 어 이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숨을 쉬, 쉬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네. 안무를 준비했으니까 네. 그 포인트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에서 이제 네. 저희 한번 터트려 네. 봅시다. 미쳐 봅시다. Let's 오, go. Let's go. 화이팅. 화이팅. 안녕. 대논란. 슈. 구멍 썰. 찍먹이네 지금 그거 먹고 있잖아요.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영캠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훈입니다. 더비 여러분들 저는 지금 빠르게 치료를 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몬스터 무대 멤버들 하는 거 봤는데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 꼭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돼서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번에는 멋있는 모습으로 더비 여러분들 앞에 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이번 무대 진짜 대박이니까 꼭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3차 연어 끝났습니다. 오! 잘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뭐가 남았죠? 파이널 이제 파이널 yeah. 만 남았는데 그래도 3차를 yeah. 재밌게 잘 무대 를 yeah. 끝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yeah. yeah. 얼른 봤으면 좋겠네요! Yeah. Yeah.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르지 더비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예스. 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예, 예스. 맞습니다. 네, 파이널도 저희 더비분들이 좋아하지만 무대 더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재밌게 재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두개잘 챙기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Let's go. l e t 가자. 가자. 가자.